안녕하세요 오늘 어, 뉴월드 서버 트랜스퍼 관련해서 서버 이전 관련해서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이걸 일단 커뮤니티에 올려두긴 했는데 어, 텍스트 읽는 것보다 뭐 듣는 게 편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제가 한번 팝하으로 번역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스레드에서 끌어낸 많은 질문에 대한 개발팀의 답변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몇 번이나 무료로 환승할 수 있나요 무료 토큰을 사용한 후에 서버 전송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까요 초기 릴리스에는 단일 사용인 하나의 전송 토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버 모집단을 계속 모니터 할 것이며 전송으로 인해 대결이 발생하는 불균등한 분포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경우 새로운 토큰 세트를 발행할 것입니다 라고 하네요 음 한번 누구에게나 한 번에 무료 토큰, 무료 서버 이전권을 줄 예정이며 이후에 필요한 경우에 새로운 세트를 발행할 것입니다 라고 하네요 이걸 새로운 게 무료인지 유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질문 전송을 위해 전체 서버가 열린 시점은 언제입니까? 전송 흐름에 따라 서버를 열거나 닫아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러한 서버에 대한 모니터링이 있습니까? 최근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매일 전체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전체는 항상 대기열이 있는 서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용량이 많을 때 대기열이 많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전송이 시작될 때 가능한 한 최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세계의 전체 상태를 완화할 것입니다. 이전 속도가 느려진 후에 우리는 어떤 세계가 여전히 지정이 필요할지 재평가할 것이다. 여긴 왜 반말이지? 재평, 재평가할 것입니다. 라고 하네요 음... 뭐 언제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 정도로 말을 돌리고 있네요 그리고 뭐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뭐 이거는 사실 뭐 알맹이 없는 대답인 것 같고 세번째 질문 앞으로 지역 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나요? 네 잠재력이 있고 우린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ETA는 매우 다른 과정이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 혼란을 일으켰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공동체에 빚을 졌다고 느꼈습니다 음, 지금 얘기하는 지역 이전이 호주에서 북미로 북미에서 호주로 이런 이동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말은 결국 언젠가는 될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대기업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직을 할수 있을까? 아, 파파고라 그런가 본데요 컴퍼니의 모든 길드원들이 함께 이동을 할수 있을까? 특정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인원 수에 대한 상한선이 있습니까?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캐릭터 수에는 기술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회사를 옮기는 것을 컴퍼니를 옮기는 것을 어렵게 만든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서버 전송의 출시부터 마지막 사람이 회사를 떠나는 것은 버려진 것으로 간주되고 몇주 후에 컴퍼니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고 컴퍼니를 양도하려는 경우 컴퍼니 이름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서버에서 새로운 서버에서 이전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회사를 완전히 비워버리면 어, 컴퍼니를 완전히 비워버리면 컴퍼니 이름을 재사용할 수 있, 있습니다. 아 이게 파파고라. 이 컴퍼니를 그냥 회사 뭐 이렇게 얘기해 버려 가지고 자꾸 그렇게 읽네요음뭐 요약하자면은 저도 이건 되게 궁금했던 부분인데 캐릭터들이 여러시 한번에 길드 단위로 넘어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서버가 다치진 않을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다수가 이동하는 경우에도 걱정 없이, 걱정 없이 이동할 수 있을 것 같고 컴퍼니는 어. 넘어간 서버에서 새롭게 그 같은 이름을 쓰려면은 이전 컴퍼니에서 이름을 바꿔서 양도하면 안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게 a 서버에서 b 서버로 갈 건데 a 서버에서 제가 dr 캣이라는 컴퍼니 이름을 쓰고 있었어요 이거를 완전히 인원을 비워 버리고 이 인원을 다 이제 탈퇴하고서 넘어가면은 그대로 dr 캣이는 컴퍼니 세울 수 있는데 이거를 뭐 기존에 난 안갈 거야. 난 A에 있을 거야. 라는 사람들에게 컴퍼니를 양도하고 그리고 그 컴퍼니 이름을 바꿔버리면 은이 기존의 컴퍼니 이름이 남아있다고 인식을 하나봐요. 그래서 그런 건지 저도 솔직히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뉘앙스 같네요. 어쨌든 뭐 이름을 바꾸지 말라 이것만 지키면 되겠죠. 그러나 뒤에 첨언이 있네요. 그러나 대기업은 그룹에, 그룹으로 사용량이 많은 서버로 이동하는 경우에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너네 길드만이 아니라 다른 길드도 옮길 수 있잖아. 라고 하네요. 이로 인해 이동 후에 서버가 전체 상대가 될수 있습니다. 서버 전송이 가능한 첫 주에 모든 상태 변경에 대해 하루 전에 미리 경고하여 상태 변경으로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막 1분 단위로 100명이 옮, 옮기는데 50번까지 넘어갔어. 근데 51번이 넘어갈 때 막히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적어도 하루 전에는 이 서버는 이제 그만 와라 라고 공지를 할수 있다 라고 말하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엑스계 지역 세계, 세, 세계 세트 권장언어의 새로운 세계를 추가할 계획이 있나요? 음... 글쎄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역, 호주, 북미 이런 걸 말하는 것 같고 세계 세트는 서버 권장언어는 뭐 채팅하는 타입을 말하는 것 같아요 신대륙이 계속해서 새로운... <웃음> 뉴월드죠 뉴월드가 계속해서 새로운 플레이를 유치함에 따라 서버 수를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새 서버를 열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원되는 언어에 대한 전체 옵션이 항상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상의 게임 플레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서버를 병합할 것입니다 심지어 새로운 서버와 병합된 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하네요 한글 채팅이 나중엔 가능하다는 뜻 아닐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플레이어들이 이 토큰을 사용해야 하는 시간 제한이 있나요? 아니요. 사용할 때까지 계정에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서버 전송 외에 서버 용량도 확장할 예정입니까? 저희는 항상 최고의 게임 환경을 제공하는 최대 용량을 제공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게임 플레이가 저하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한 우리는 여기서 증가할 것입니다 많은 관찰력 있는 플레이어들이 알아차렸듯이 우리는 이미 일부 서버에서 게임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터넘의 세계는 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것이고 그것은 더 많은 선수들을 위한 더 나은 균형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라고 하네요 서버를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키우겠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 하나의 서버에 들어올 수 있는 유저들이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토큰은 계정당 한개인가요 캐릭터당 한개인가요 토큰은 계정당 하나씩이야 <웃음> 하나씩입니다 전송으로 인해 특정 서버의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영향을 받는 서버에 대해 토큰을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캐릭터가 두개여도 계정당 하나씩 주지만 만약에 특정 서버 인구 불균형이 발생하면 은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데로 가세요 하고 하나를 더줄수 있다 이런 뜻 아닐까요? 우리와 같은 세계의 세트 안에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네. 같은 국민은 국민끼리, 호중, 호주끼리 그 안에서 서버를 옮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캐릭터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지 않는 플레이를 위해 XP 부스트, 경험치 부스트나 보상이 가능할까요? 음. 아까 나왔던 질문이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첫 번째 릴리스, 첫 번째 서버 이전 버전엔 없지만, 어쨌든, 언젠가는 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XP 부스트나 보상은 딱히 얘기 없습니다 회사와 회사가 서버 이전 <웃음> 컴퍼니 컴퍼니가 서버 이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을 미리 제공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앞에 질문이랑 연결되네요 네 저희는 플레이어들이 이전하고자 하는 세계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송 기능과 함께 최신의 관련 정보를 담은 인포그래픽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필요할 것 같은 기간 동안 매일 업데이트 할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끊는 게 아니라 약간 하루 단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서버 상태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지역 간 이전이 안 되는데 왜 캐릭터와 회사 이름을 글로벌하게 만들었을까? 음 실제로 이전부터 지역 간 이전을 고려했기 때문에 글로벌 이름으로 인해 발생할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랬다 라고 합니다. 뭐, 말이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지역 간 이전이 안 되지만, 어, 뭐, 아까 앞에 말해서는 피드백을 받고 준비했다 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목숨 걸고 태클할 것없고 그냥 그렇구나 정도 하면 되죠. 저쪽에서 계획이 이렇다고 하니까. 네, 요약하자면 두 가지 정도 공지가 오늘 나왔는데, 아직 서버 이전에 대한 날짜는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 두 번째는 북미와 호주, 호주와 북미 간의 서버 이전도 언젠가는 가능할 것이다. 근데 이거는 좀 시간이 훨씬 더 걸릴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 패치 내용을 파파고의 도움으로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